ISTJ는 좋아한다와 좋아하지 않는다 구분이 명확합니다. 따라서 안 좋아할 때 선을 칼같이 지키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. 반면 상대를 좋아할 때 ISTJ는 평소와 다르게 애정을 숨기지 못합니다. 아무리 숨기려 해도 상대방 또는 제 3자가 봤을 때 티가 납니다. 행동에서 티가 안 나도 볼이 빨개지거나 말을 더듬습니다. 특정 부분에서 분명히 나사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i s t j 의 관심 여부를 체크하려면 평소 돌부처같던 ISTJ가 사람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를 체크하세요. 오 o s h i 하 c h u n Hajusi Yasagem s h e <inaudible> b n a d e d a k d e d k Je y o n g San Yool 하 n g h ISTJ YUI o n Shingo h a i s t j World Membership A g i h a s h Vlog ASMR d Total n e g Benefit y l n e l l s u s u Nada u c h